네, 해석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네, 예. 네. 모 아, <웃음> 예. 모르는 거는 물어보시고요. 헷갈리는 거 물어보세요. 예. 음, 네. 어, 들어오 볼게요. 네. 네. 그 저명한 네. 알론인들은 많아. 어, 맞아요. <웃음> 네. 로인 되는 말까? 네. 고고학자들은 네. 인 동물 사냥꾼들? 네, 네, 맞아요. 어, 어, 고고학자들은 네. 사냥꾼들과 같이 일을 해야 한다. 왜냐하면 동물 네. 사냥꾼들은 네. 동물 네. 사냥 왜냐하면 동물 사냥꾼들은 같이 있는 역사적인 유물을 그 네. 모아왔기 때문에. 그렇죠. 어, 어, 과거에 많은, 많이, 많이 드러낼 수, 그 많은 것에 드러낼 수 있는. 그렇죠. 네. 네. 네. 이, 어, 뭐, 어, 얘가 뭐예요? 어, 어느, 아, 코 이그지스트는요. 네. <목소리> 자 영어에서 CEO라는 <시오라는> 단어가 <목소리>